안녕하세요 동경안 의원 이은영 원장 김예리 원장입니다 원제님 저희가 오늘은 청피반성 혈관염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청피반성 혈관염은 나타나는 형태가 일부 하지정맥류와 비슷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청피반성 혈관염이라는 질환을 인지하시기 전에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청피반성 혈관염은 우혈반 모양 혈관염이라고도 하며 푸른 그물 모양의 청피반을 특징으로 합니다. 청피반은 주위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색이 짙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환자분들께서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화된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사실 크게 보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청피반성 혈관염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정확하게는 청피반성 혈관염의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청피반성 혈관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섬유소 혈전에 의한 혈관의 폐색이 나타나고 있어 혈액 응고와 관련된 섬유소의 용의 이상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몇 논문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피반성 혈관염을 가진 환자 중 절반 정도에서 혈액검사상 이러한 혈액 응고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논문을 하나 살펴볼까요?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으로 청피반성 혈관염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의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도 비정상적인 혈액 응고와 섬유소 용해 이상에 의한 혈전의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 혈전에 의해 혈액순환이 잘안 되면서 이러한 청피반성 혈관염이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혈액 응고의 결과로 생긴 혈전이 청피반성 혈관염으로 이어진다는 말씀 같은데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출혈이 일어나면 손상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어 지혈되는데 지혈은 혈소판이 관여하는 1차 지혈과 응고인자가 관여하는 2차 지혈로 나뉩니다 이제 혈소판의 응고인자는 모두 손상 부위를 인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혈전은 손상 부위에 한해 국소적으로 형성되며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응고저해인자의 작용에 의해 혈전 형성이 억제됩니다. 또한 손상 부위가 회복되면 섬유소 용해제인 플라스민이 관여하여 혈전을 녹입니다. 그런데 청피반성 혈관염 환자분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응고인자들이 항진되고 섬유소 용해제를 비롯한 혈전 억제인자들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내원하셨을 때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또는 뭐 혈관확장제 등을 복용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양의학적으로는 아직 성피반성 혈관염의 치료약은 없지만 이러한 기전을 참고하여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 혈관확장제 등을 치료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에 반응한다고 해도 이후 약을 끊었을 때 증상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분들을 치료해 오면서 보니까 청피반성 혈관염이 사실 난치병이라고 알려져 오기는 했는데 어, 치료가 잘될수 있는 질환이잖아요 네 그럼요 잘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청피반성 혈관염을 한의학에서는 어떤 원인으로 보고 치료하는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이 청피반성 혈관염과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혈이란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여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서 혈액의 흐름이 막혀서 머물러 있거나 혈액이 원래 있어야 하는 혈관내가 아닌 다른 곳에 쌓여서 제거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혈전과도 관련이 있는 기전으로서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청피반성 혈관염에서 혈전을 포함한 어혈만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의 혈액인 혈분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어혈을 제거하면서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고 질 좋은 혈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네 혈전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피반성 혈관염에 대해 심도있게 이은영 원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을 청피반성 혈관염일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동경환의원의 꾸준한 연구가 모든 환자분들을 완치해드릴 수 있기를 동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